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다운하우스 8개 동으로 건축을 하였고 그중에 한동 펜션을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나머지는 다 거래가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한동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지인이고 형님인데 건축을 하는 분입니다 8개 동의 다운하우스를 지어서 현재 분양을 나머지 다 하고 남아있는 한 동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금액은 거의 예전 금액 그대로 원가 개념으로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원룸이나 타운하우스 여름휴가철에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죠 펜션처럼 하루하루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복청을 지었는 타운하우스 들도 임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로 해서 아무래도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면 되는데 일단 뭐 돈이 급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자체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예 예정 금액으로 그대로 팔려고 건물 붙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건물과 틀리게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으로 해서 테라스를 설치놨는데 엄밀성으로 해서. 음대로 직접 매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건물 외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석코로 마감을 하고 아래쪽에는 벽돌로 해서 인테리어 겸 나름대로 다 부식을 막기 위해서 벽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의 뒷부분은 마찬가지 뒤로 나올 수 있는 방안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고까지도 시공을 해놓고, 이러한 물품을 보관할수 있게끔, 다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층, 복층, 옥상, 밥복 마감은 징크로 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마찬가지 2층에 테라스 마찬가지로 역시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강화유리로 난간대를 시공해 놨습니다. 홍풍과 환기 위주로 해서 경남향에 햇빛이잘 들어오게끔 대형 풍문미다지문으로 해서 대부분 시공을 해놨습니다. 물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해서 캐노피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활용성이 좋게끔 단으로 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바닥은 led 등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요즘 활용도가 좋게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연동 중문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구조로 해서 등 남양으로 대일창으로 시공이 되어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옆쪽으로도 채광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겸해서 픽션 창을 시공해 나왔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디그자형 싱크대로 아일랜드 식탁이 같이 겸해되어 있는 싱크대 구조로 시공이 되어있고 냉장고장이 아쉽게도 두개가 아니라 한개의 냉장고만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장이 시공이 되어있는데 옆쪽으로 필요하다면은 냉장고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마찬가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톤으로 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옆쪽으로 창고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루실도 공간이 어느정도 넓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지천장은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관을 통과해서 좌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게 되면 정남향의 남쪽으로 해서 국방구조로 되어 있고 세관과 통풍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향과 동향쪽으로 해서 넓게 창호를 시공해 놨습니다. 마찬가지한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었고요. 옆쪽으로는 시스템 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부부 그 욕실은 방이 아니라 옆쪽으로 따로 욕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작은 방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파우더룸과 붙박이장 형태로 해서 벽쪽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요. 마찬가지 넓은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욕조가 있는. 욕실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좋게 보면 은애기들이뭐 욕조에서 놀때 옆에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모텔로 또 생각한다면 흔하게 다 보이는 부부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호텔을 쳐서 얼마든지 활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청구는 아주 높게 들었는 편이고 벽면 쪽으로는 프로젝트 그리고 팩션 창을 이용해서 통풍과 채광에 신경을 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바닥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목을 이용해서 바닥재를 감하였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해지는 냄새 편백나무로 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가 편백나무 향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이 층도 정남향으로 넓은 PL 창호를 시공하였고 PL 창호를 늘고 나가면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는데 안간때는 10T 정도 되는 강화유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공간의 활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닫이가 아니고 미다지 문으로 해서 2층 방문을 시공해 놨는 센스가 돋보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는 복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환기와 통풍, 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테라스 쪽에 문을 열고 나가면 2층에서 뭐 고기를 돕고 먹고 놀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보통 이 정도 문는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에 시공이 되어야 되겠죠.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옆쪽으로 욕실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욕실 시공 마찬가지 물팀 방지를 위해서 청을 주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시공되어 있고 공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여다지가 아니라 미다지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금방 마찬가지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해서 마감을 해놓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좋은 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나 아이들 방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다운하우스 8동의 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고 그중에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을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위치를 한번 설명드리고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뷰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은 지금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다가 왼쪽 편에 약 4m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3m 도로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오다가 우회전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현장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한번씩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원가나 금매물로한 번씩 파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땅 지분 등기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약1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동으로 나누게 되면 약 150평 정도 되는데 길 지분을 배분하면약 12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연면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으로 해서 85제곱미터 25평을 넘기지 않죠. 그렇게 해서 연면적은 7 4 5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25.5평 정도 됩니다. 1층이 49.3제곱미터 2층이 34.6제곱미터 기본적으로 이게 아는 지인이고 뭐 친한 형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중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입거래 개념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통화를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처에 있는게 아니고 제주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는 지인분이 아니면 이렇게 뭐 영상 올릴 이유도 없겠죠. 건축은 2020년 2월 27일 날 사용 승인이 났고요 중개를 하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 하시기 때문에 중개에 관한 내용들은 세세하게 적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린 부분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적어드리고 필요하고 관심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오늘은 제주도 다운하우스 그중에 한동은 원가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물이었습니다 어제는다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한동만이 지금 매매로 내놓은 매물입니다 제주도의일 때문에 내리 갔다가 겸사겸사 다른 일을 보고 또 족구 대회도 또여기에 뭐 다운하우스 영웅을 한번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의 내용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또 지인들이 계속해서 제주도에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분들도 마찬가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